<웃음> 얘들아, 일어나. 빨리 싸워서 내게 사천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걱정 마. 나한테는 약이 많거든? 얼마든지 물처럼 마셔도 돼. 그러니까? 이게 얘기만 해, 알았지? <웃음> 자, 오늘은 훈수 안 봤습니다. 저것도 안 봤습니다. 호롱이, 뭐, 물약 쓰지 마세요. 네, 안 봤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익숙하죠? 어, 어, 어제 보는 거야. <웃음> 바로, 면접에서 떨어지고, 내 재수 3회 해서, 뚝배기 맞고,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아저씨가 쫓아냈어요. 자, 그래서! 역시, 이세카이든, 현실이든, 돈이 최고다. 왠지 아세요? 고구마 왕조약 99개 들고 갈 거고요. 아, 엄청 많아요. 이제 이걸로, 때릴 테면 때려봐. 니 손이 아픈가, 내 몸이 아픈가 한번 해보자. 아, 뭔가 물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 더 삽니다. 돈 많아요? 어, 없네. 돈 없네. <웃음> 돈 어디갔어? 자 갑니다 이제 머니 이즈 파워 쇼미 더 머니 이걸로 해서 갈겁니다 안보이겠지만 다 물약이라는 링거를 꼽고 자뚝배기 깨러 갈겠습니다 종땡날이라니? 아, 응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걸 해결해줘 아이 그럼요 이제 나와 나를 괴롭혔던 초록대가리 일로와 오늘 이제 혼쭐났다 이제 내 몸에 껴있는 링거 보이냐? 이 회복약? 어, 회복약도 있고 자연강장제도 있고 피로회복제도 있고 똑같은 말이겠지만 쟤 번개야 번개 번.. 아닌가? 나 닦아 먹었어 여러분 저 닦아 먹었는데 어떡하죠? 아 효과가 굉장한 여기 있다 아, 안 가르쳐줘도 돼응졸개 음, 물약이 있으니까요 안 가르쳐줘도 돼 물약이 있어 피가 좀 따랐네 분수 금지 아 너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냥 제가 고통받는 거 보시면 돼요 물론 고통받는 걸 보실 수 있으라는지 잘 모르겠네요 폭타? 아 그냥 풀버기만 갈게요 맞으면 돼 회복하면 되거든 하나도 안 아프거든 어 별로 없네 야 물약은 저 가방 안에 아군관이 있어갖고 100개 한 300개가 있다고 아이고 간지럽다 아이고 시원하다 뭐 사우나가 봤나 괜찮아 마리리야 나한테 약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봅시다 하이드로펌 볼때 쓸게요 아소이자하다자 하이드로 펌프 써서 또 원투 원클 허리가 박살내 오 살았는데 아유 괜찮아 많이 아프구나 우리 마릴리 마릴리 살릴게요 아유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나 좀 가서 좀 버텨줘 살아나라 우리 귀여운 마릴리 자 예토 전생했다 아 불꽃펀치 그냥 때려갖고 그냥 딱궁이 한대 먹여주자 불꽃 스타다그 오 살았는데 버텨는데 오거안 응, 맞쥬 어, 왜 맞아 괜찮은 물약 있어 죽거든내 마음껏 죽어 얘들아 자 지금 닥트리오는 잠깐 닥트리오가 두트리오생가 디그다 여러분 디그다 자 아프면은 여러분 참지 마세요 고급 상처 약 99개가 있으니까 그냥 거의 물처럼 마셔도 된다 살사 나이스 열래 여러분 사천왕은 레벨업하는 곳이야 토가 뭐예요? 아니 땅포켓몬이겠지 닥트리오 그것은 당신이 버린 아입니다 아니에요 전 버리지 않았어요 아 맞다 얘 이물안 먹힐 텐데? 물안 먹이면, 약 먹으면서 뚫게 패면 되지? 아, 때려봐. 아, 실컷 때려물안 쓰면 돼. 응, 약 먹으면 안 죽어. 밥안 죽잖아. 후후후. 응, 페어리로 바꾸면 돼. 응, 페어리로 바꾸면 그만이야. 아니, 저거 좀 치사하지 않아요? 응, 때리자면 때려봐. 안 죽음. 페어리 라서안 죽죠? 이제 안 통하죠? 잠깐만. 이거 쓰면은, 그, 뭐, 뭐, 뭐, 뭐, 그, 흡수? 안 좋아. 무조건 치근거리 있어야 돼요. 괜찮아, 어,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죽어요. 우리 마릴리 약 먹자. 너는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 아이야. 아이고, 잘한다. 우리 마릴리 잘한다. 물약 99개요. 아, 어? 야, 야, 야, <웃음> 내가 더 빠른 역시, 우리 얼굴 가리기가 너무 세죠. 그죠? 아, 물약 하나도 안 썼네. 이거 봐. 물약 하나도 안 썼으니까 피가 꽉 찼네. 피가 많네. 응. 내가 부러우면 물약을 그렇게 사던가 야, 비겁해지. <웃음> 아니 물약 쓰는 거 알아? <웃음> 얘들아, 일어나. 빨리 싸워서 나에게 메달을 줘야지. 나에게 4천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걱정 마. 나한테는 약이 많거든? 얼마든지 물처럼 마셔도 돼.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해, 알았지? <웃음> 아, 이기면 되지. 3, <웃음> 2, 울지마! 이게 사회야! 이게 바로 지갑전사의 힘이야! 아니 왜날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약 먹, 약을 먹약 먹기는 거롱이오도... <웃음> <웃음> 포켓몬들이 불쌍하지 않아? 어 약을 먹이는 게좀 어때서? 너무 불쌍하잖아! 더 먹여야 돼! 안 돼! 더 먹어! <웃음> 여러분들은 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마치 제갈량과도 같은 그런 전략가? 라고 생각하시죠? 네저에는나 생각이 있습니다. <웃음> 어송합니다 그냥 바보이라고 누구야 저거? 아, 누구야? 약쟁이 누구야? <웃음> 뭐, 뭘 도핑해요 아니 나처럼 물약을 많이 사든가 여러분 주조리하다 아 꿈은 나보다 돈이 많든가 사천왕이라고 <웃음> 돈이 없구만 아뭐 여튼 안 죽어요 여러분 어? 주인이 무난하면 포켓몬이 고생하지 않아요 두랄로돈하고 마기라스하고 합친 거 아니야 저거? 6 0 0쪽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죽지만 않으면 돼 얼음 안쓸 거야 얼음 안쓸 거야 절대 얼음 안쓸 거야 얼음 안써 쓰지 않을 거야 와 1! 1! 간다! 지금부터 보여준다! 테라스타라고 트리폴라워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지금 보여! 내가 세다고 했거든? 이거 아무도 안 세다가 했거든? 이거 세! 봐봐 한 번에 간다 봐라? <웃음> 아니 세다며 이거! 아니 <웃음> 특성이! 이거, 이거, 이거 자석대에다가 뭐에다가 이거 하면 세 어이 세다며아 약하잖아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죽겠네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에요 <웃음> 시청자가 아니라 그 포켓몬 그 전문으로 잘 아는 사람이 해서 쓴 거야 <웃음> 아뭐 어쨌든 물약으로 이겼습니다 아유 우리 잘한다 전령이 페어플레이 모른다고? 승부의 세계 그런 게 어딨지? 어허 제가 예전에 네모한테 졌을 때 여러분 페인이 뭐였습니까? 물약이 없어서 진 거야 물약이 없어서 뭐 못해서 아 예? 물약이 없어서 진거야 물약이 없어 물약 빼면 남는 게 뭐냐고요? 물약을 빼도 물약이 남죠? 이게 뭐예요? 아저기 나라고? 아 귀엽다 아 괜찮아 고맙다 귀엽다 야 바위인가? 아 치사하게 하지마 너 진짜 아아 아. <웃음> 아니 물허으로 그냥 깡허허허허허허허허허는데안허허줘이허마허허허허허허야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마틴 요지까지 하려. 웃음> <웃음> 나 얘기했잖아 나는 이 전략파가 아니라 실력파라고 포켓몬은 이게 실력이 좀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건 턴지게임이잖아 그리고 운빨이 있잖아 어 뭔가 이운 플러스 그리고 뭔가 전략은 그 똑똑하신 분들 해야 되고 저는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순수하게 피지컬이라고 아 실력이지 그럼 실력인데 잘하는 거 맞는데 <웃음> 제갈량과도 같은 그런 전략가? 아 제갈량 같은 스타일 내가 뭐 하는 거다 저장해나요?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봐봐. 자, 맞으면 제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깼다! 아 역시 물량이 힘든 위대해. 아 역시 기띠 너무 좋아. 이겼는데요? 유나이트가 아니라 이겼는데요? 저 이겼어요? 무슨 소리십니까 남들을 하품하면서. 이게 게임이지 그냥 하 너무 소시지 하잖아 이러면서 게임하면 뭔 재미있어 이렇게 깨야 재밌는 거야 여러분 저만큼 게임 재밌게 하는 사람 없을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일부러 그 디버프를 받아가면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깨는 게 꿀잼인데 여러분들 뭘 몰라? 무슨 리스크 받았냐고? 풀 영상 보세요 네모 백0야 설마 여기서 싸우자고 하않았겠지그지 에이 설마 챔피언이 돼서 그럼 됐는데 너 설마 이거 싸워자가 하진 않겠지? 그지 에이 설마 아, 아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아어싫지싫이야 여기 네야 이거 어 싫어, 아아싫아아아싫 아, 싫아아어아 아, 몇칠 음. 만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많이 안 썼습니다 이 정도면 뭐음 역시 너무 소 이지했다 역시 여러분 돈이 최고고 이 세계는 그냥 머니 이즈 파워 쇼미 더 머니 그러면은 물량을 매겨가면서 싸울 수 있다 메모랑안 싸울 거야 무슨 난 라이브를 안 한다고 해서 너안 싸울 거야 자 여튼 이제 포켓몬 바이올렛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나 챔피언 대수니 끝난 거야 여러분 호롱이의 포켓몬 바이올렛은 챔피언이 되는 것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자 롱바 빠이영 다음과 頼めとはよひ<笑>